저는 저런데서 먹는 고기가 더 맛있어요. 감성, 없죠 아, 네. 맞아요. 삼겹살. 삼겹살. 아오, 근데 삼겹살은 고기가 되게 싱싱해 보인다. 돼지갈비! 왕갈비인데? 돼지갈비 되게 크다. 돼지갈비 진짜 너무 맛있겠다. 한 점사 얼마나 비싼지 와, 아시죠? 만천 원. 돼지고기 꽃이잖아 만... 아, 서울 아, 비싸리구나. 소말비살. 마블링. 와, 진짜 마블링. 와, 시크 생겼어. 만 삼천 원이야. 이 가격이 말도 안 되는데. 차돌박이야! 그냥 차돌박이는 불에 그냥 한번 싹싹 그냥 지나치기만 하고 먹는 거거든요. 피기만 없애도 돼, 피기만, 응. 피기만. 야, 아, 됐다! 아, 아, 나왔다, 나왔다! 아, 안녕! 아, 맛있게 생겼어. <웃음> 근데 삼겹살도 고기가 되게 싱싱해 보인다 6대 4 비율로 있지 않아요? 비계하고 같이 양쪽으로 올리세요 네. 왔어요 삼겹살 올리면. 네. 몇 인분이에요? 5인분 5인분이요? 오인분. 아 계속 나올 거예요 삼겹살 5인분 먼저 나왔습니다 오, 가운데 올리나요? 아 그냥 막, 막 올려요? 다 올리세요 돼지고기를 잘 익히게 좋아하죠? 저, 저는 막 너무 바삭해 입고 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바삭해 입고 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아 진짜요? 음. 저는 오히려 더좀 바삭바삭하고 하고? 어, 그런 음. 거 좋아해요 좀 어, 타다 싶으면 내가 먹을 거고 아 <웃음> 시작이야? <웃음> 60분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와. 아. 맛있어? 음. 나도 한번 그, 먹어보다 고기 질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와우 육혁이랑 묶였지? 맛있어요? 음, 여서 장난 아니에요 빨리 구 와. 와여서 음. 네? 음. 장난 아니에요 아 뭐라네요 나도 먹어야 돼 나도 먹어야 아, 돼, 아, 돼. 오케이 이제 먹는다 이제 애마도. 안 봐줘요 왜 어? <웃음> 빨리 먹어 얘네 이게 내 거야? <웃음> 우와. 와우 잠깐만. 너무 <웃음>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웃음> 저희 삼, 삼정살은 언제 나와요? 산적사 이딸 저기 조금 있는데 어, 네, 저 주세요 해야, <웃음> 고기 나 오는 속도를 우리가 따라 썼네 왕성팔 <웃음> 일단 생고기 좀 드릴게요 <웃음> <웃음> <웃음> 맛있어, 항정살? 항정살 최고야? 이게 끼이네. 끼이야? 말린 항정살 들어갑니다. 오 어, 맛있나봐. 꼬들꼬들하지. 아, 정말 대단하네요. <웃음> 와, 나 지금까지 먹어본 항, 항정살 중에 진짜 진짜 밥안 해준다. 아, <웃음> 수짜 어, 스키 좋아졌네! <웃음> 이름 쌈이 아쌈싸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아. 일단 김치도 넣고 어, 막 쌈해. 그렇죠. 오. 네. 어. 이거 아, 네. 봤어요? 이름 턱. 여기. 오오 네. 오. 어, 어, 어. 늘어났어. 변형돼. 아, 턱이, 아. 변형돼. 아. 턱이 변형돼. 늘어났어, 늘어났어. 맞아. 맞아. 오. 빨리 빨리 빨 여러분, 자지가입니다. <웃음> 하나만 주시면 돼. 요 o g a i 두 개요 g 개 i 네. <웃음> 사장님 네개 주세요 네개 우리 배운 사람이 i l Togail. Togail. Togail. 국수 g a i l Togail. Togail. t o g a 칼국수. o g a i 아 t o 이아 i l t 아 g a i l Togail. Togail. Togail. t o g 밥이랑 먹는 거 아시죠? 특히 완전 밥반찬이어고 <목소리> 역시 밥리야 너가 처음 너무 맛있어. <목소리> 너무 <목소리> <것 같아서 미안해. 목소리> 너무 거 같은데? <목소리> 너무 맛있어 이제 저한테 호락받기이에요 아까 너는 소리 듣는 미안해 야너 처음에 너무 다가절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부드러워? 어우 <목소리> <목소리> <오>, 수영이 <수업 목소리> 왜 이리 나 수영이 수 현빡! <웃음> 현빡! 자, 자방들 주세요! 이거는 배추김치가 아닙니다 이건 돼지갈비입니다, 와! 이거 빨리 들고 뜯어봐야겠다 어머, 수잔은 그... 어, 손으로 먹어, 손으로! 어머, 어머, 저거 돌도 많아! 돌도 맛아서 뜯고 있어요, 지금 통김밥처럼! 아, 와, 진짜 이렇게 하나 통으로 먹으니까 진짜 너무 뜯어, 맛있어 <웃음> 와 저거로 통으로 다 수다 봐 통으로 와, 와, 와 저거도 맛있겠다. 이즈갈비 치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면치기 아니라 아, 햄버거처럼. 자 지금 수다 마지막으로 도움보세요. 지금 한 입에 들어가나요 지금? 응. 아 너무 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놀람> 물수만도 하나 먹을게. 안 안녕. 물수건 뽑아. 맞다. 오! 이이 애미 병영대. 먹을 땐 여기가 엄청 컸는기 있는데. 시어 아, 아 가육수가수 그래, 네, 와 근데 칼국수가 너무 영롱하지 않아요? 응. 면이 면이 엄청 투명해. 투명해. 어, 투명해. 이거 자 짠. 짠. 그러면 이래 선생님부터 한 번씩. 네. 면치기 파도타기 들어갑니다. 오 단수 선생님. 자 수다 오 면치기 오, 와. 오. 오. 오 말리. 말리 한 번에 오. 오. 아, 뭐, 너무 가볍다. 아, 뭐. 아, 동원 아, 아, 아, 아. 좀 사, 살짝 워야 아, 돼요?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뭐가 나왔거든요? 지금 차돌박이. 어, 차돌박이. 차돌박이, 차돌박이 나왔습니다, 차돌박이에요. 여러분들. 아, 여기가 진짜 괜찮겠는데? 아니, 고기가 진짜 좋은데 얇아가지고. 차돌박이 색깔이 왜 이렇게 예뻐 빨개요 꽃 같아요 꽃와이집 찾아보니까 진짜네 너무 좋은데요 컬러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된거 같아 진짜 맛있겠다 저저 누구야? 갑니다, 수영수영 어, 간다, 간다, 간다 아유. 자, 자, 자, 수영이 자, 60분 스타트! 야 출발 좋아요! 음 스타트 좋았어! 좋아. 거의 이 정도 0.5인분 들어간 아, 거죠, 근데 아, 진짜 맛있네, 뭐 야, 얼굴로 말해, 야, 진짜 수영가요 이게 거기 최고라니까 우와! 진짜 아, 진짜 아, 지금 뭘찍어먹는데요수영이 아, 그양파절임 소스에다가 거 아니지? 아니 차돌박이 시게키뭐 있다고 여덟 번을 씹어, 지금? 음. 와 진짜 부드럽다. 부드럽고 고소하고. 음. 음. 맛있어요. 이게 되게 쫄깃쫄깃하다. 음, 원래 좀. 이게 질기다그러는데 하나도 안 질긴데? 음. 오래 안 익혀가지고 딱 음. 적당히 촉촉해. 되게 촉촉해. 맞아요. 육즙이 딱 붙여준다. 레어 가자! 레어 가자! 나, 가자! 너무 부드럽고 부들부들하면서 달콤함이 있죠. 음. 아 너무 부드러워. 이거 한대응 완전 부드러운데? 하영이 앞으로 부채살 뻑뻑하다 하지 마세요 하영이 앞으로 부채살 뻑뻑하다 하지 마세요 아 괜찮아요? 너무,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와 <웃음> 짠. 피가 똑똑하네 레어 레어 레어 레어 간다. 어머 먹객이나 혀가 나온 줄 알았어 자기가 나 혀가 나온 줄 알았어 어 자기 어 혀가. 나 혀가 나온 줄 알았어 어어 자기가 <웃음> 봤어요 그죠? 아 혓가락인 줄 진짜 맛있나 봐 아, 아미도 지금 혀 넣고 오 있어요 지금 내오 네, 어. 네, 어. 아아아 맛있나 보다 그냥 맛있나 보다 어드나 봐요 고기가 아 진짜 구러워 음. 보인다 와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아 느꼈다 진짜 돈이 다 나온 거예요? 아, 음 아니 갈비 아, 갈비살 같은데 <웃음> 갈비살 나왔습니다. 음, 쫀쫀하네. 음. 부채살은 부드러운데, 갈비살은 되게 쫀쫀하다. 네. 아, 네. 소영이또 네. 꽃네요, 이거를. 아, 치고 고치, 아, 진짜 산적을 만드네요. 어떤 맛이야? 고치. 오! 오, 오와 브라보! 브라보! 신고요. 인정. 소갈비살 되게 꼬들꼬들하다. 음. 음, 되게 꼬들꼬들해. 음. 한겹살로 깔면은 한정살 같이 꼬들꼬들해. 따나 아, 나. 두부랑 한정살. 아무 지게도 먹는다. 알차게 굽네요. 한 점도 놓치지 음, 음. 않겠다라고 하는 지금 마인드로 아, 고기를 아, 꼽고 있어요. 가자. 먹어볼게. 와. 아, 아, 아. 진짜. 음. 한입 제대로. 아, 음 맛있어 보인다 양. 음. 어때? 음. 꼬들꼬들. 음. 꼬들꼬들하다고. <웃음> 된장찌개다. 아 음, 감사합니다. 아, 뜨거 조심해. 아니야, 여기. 되게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죠. 약간 라면처럼 음, 약간, 약간, 약간 깊은 약간 맛이 음. 난다. 라면 맞아요. 셰프처럼. 된장 매운탕? 음, 된장 매운탕 음. 느낌이야. 얼큰하고 시원하고. 어, 엄청 시원하다. 완전 소화가 확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 오씨 혹시 대접이랑 공깃밥 네. 하나만 앉세요 네. 이거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어 가지고 비벼 먹으려고. 어, 된장 된장 하나 하고 나 같이 밥 먹으러 다니면서 공깃밥 처음 시켜 보는 거 같아. 네. 너무 맛있다. 오, 지금 어, 소... 아, 근데 서영은 지금 공기밥에 지금 된장찌개 말아서 한 그릇 뚝딱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짜요? 아 아니, 진짜 밥이, 밥이 아니라 공기 차돌밥. 공기 차돌밥. 야나 이거 우리 할머니가 비벼준 아, 맛이야. 수 있어요. 아, 소영봐요. 아우. 할... 어머, 무슨 네. CF 찍는 거 같이 차돌박이 CF. <웃음> 근데 소영도 많이 늘었네요. 소영이. 진있다